한국에서는 지하철이라고 불러 야, 전철 음. 지하철 텅 사니까 좋아요 아니요 물론 걸고 싶어 지하철 아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라고 불러 야, 전철 한국에서 어떤 소문이 있냐면 베트남 전철 공사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험도시라는 얘기가 있거든 안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보자. 어, 오케이 출발. 네. 리터. 지금 운행되는 노선이고요. 지금 이제 공사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어, 운, 운행되는 구간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 이야. 8000 동, 8 0 동, 9000 동, 1 0 0 0 동, 1 0 0 0 동, 우리 어디가 있을요우우우우여여에 우리? 우리 있어 아 우리 지금 여기야? 음, 여기... 0 0 동, 1 0 0이0 동, 10000 동, 10000 동, 면9 0 0 0 동, 오케이. 티0 동, 1 0 0요 아, 동, 기서 티켓 어디 가요? 우리 여기, 여기, 여기 된다 그랬잖아 어. <웃음> 아, 네. 어디, 어디로? 어디어요나나게 <웃음> <도나. 웃음> 어. 오! 오! 이건, 이건 안 <웃음> 어. 오! <웃음> 이게 티켓이야? 네, 네. 아, 아 많이 없으니 그렇지, 그렇지 아직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하철 노선이 많이 없어서 에만. 이리 와. 네가 이리 와. 아니 이리 오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아니 뒤에 급하게 가야 되니까 비여주라는 얘기야. 안에 내부는 생각보다는 조금 좁은 편이고요. 아, 그냥 조금 귀엽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네. 노선은 지금 이렇게 운행되고 있고요. 네. 12개, 총 12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여기서 내리는 거지? 한국과 다른 점은 기관장의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딱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철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엄청 깔끔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처음 타? 너도? 넌 타봤어? 일본에서만 어 일본에서? 아 근데 얘는 처음 타는 거지. 너는 일본에서 타봤고? 한열번탔났어요 <웃음> <치셨어요. 웃음> 기관장이 일할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는 많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많이 보이네요.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이용한다. 제가 키가 175거든요. 175인데 이게 다야. 네. 천장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키큰 사람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지하철 텀 사니까 좋아요. 아뭐 네. 어? 네. 하고 싶어? 네, 어지러워. 아, 막혀 있으니까. 맞아, 베트남 사람들 다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야너될거 어디, 뭐, 어디 못 가겠다 맨날 토할 것 같다 한정거장 갈 때마다 대략 한 2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에요 네. 또 승객들이 타고 노선이 어, 아직 많이 없어서 개발은 덜 됐는데 이제 차츰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안은 생각보다 시원해요. 안에가 좀 추웠어. 추워? 그래 맞아 추웠어. 뭐 메스컴에서처럼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베트남 지하철 타볼만 하다 하지만 노선이 많이 없어서 발전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